3 9 20살 생일을 축하합니다 4부 6부 2부 이요승원이도 20살 민영이도 20살 39축제 20주년 저희도 20살이에요 <웃음> <웃음> 축하합니다 <웃음> 아 <진짜 너무 웃음> 서해에서 이번에 산수국 구경 을 하러 여기까지 왔는데 산수국 참 좋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번에 산수국 축제 20주년인데 저희도 20살이거든요. 아 공감이네요. 축제 공이네요오 말도 안 되겠다. 산수국 축제 20주년 축하해. 그 유명한 구례오이거든요. 진짜요 우리 구례오이는 다른 지방 오이보다도 엄청 맛이 좋아요. 아주 신선도가 좋고 오래갑니다. 맛이 신선하고. 이 고이 잡수시고 올해 또 산수유축제가 올해 20살이거든요. 이제 성인이 됐어요. 산수유축제가. 그러니까 올해 산수유축제에 여러분들 많이 놀러 오세요. 네. 네. 산수가 다. 고양이들 간거리다 진짜 좋은 거예요. 유양에도 뭐. 좋고. 날씨만 마음이 갑자놓고 왔는데. 다르고. 그렇게 좋아. 나 솔직히 품대놓고 왔어. 어. 산수유가 좋아요. 아, 네, 아, 좋아요. 산수유가 좋아서 해락도도 잘되고. 올해가 산수유 축제 몇 년이에요? 20주년요. 벌써? 네, 벌써 20주년이 됐네. 아유, 어떻게 감사합니다. 축하를 해야 말아요? 축하해야죠. 네, 축하해야죠. 네, 축하... 네, 축하하세요. 해 축하요. 산수 축제 20주년 축합니다. 하 축하. 이제 그만해. 그만하시자. 이것이 시방철 꽃이 노랗게 이쁘지만은 가을에는 또빨간 열매가 그게 이뻐 또. 롱댕이는 이거 묻고 소비 못 보는 게 완전히 나아다 산수유가 어디에 좋아요? 정력에 좋고 애기들 어, 오줌 자지 자주 자주 자주 싸는 거 좋고 남자들 방광에 좋고 여자들이 요식 들락 날락궁 여자들 요식 품좋다 그래 날락 날락하지 <놀람> 말고 여자한테도 좋고 신장에 좋고 묘가 안들가면 보약을 못지요 여자한테는 더 좋아요 축제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웃음> 어, 산수유 마을로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웃음> 산수유 축제는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아, 산수유 축제 때 누가 온다고요? 노라조가 사이다 부르러 옵니다. 왜요? 마십니다. 왜 마세요? 라조가 사이다를 부르는데 직원은 사이다를 마셔야죠.